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종합 게임 유튜버 상입니다. 브로우이버즈의 숙자 틀어 나온 게임이에요. 해외에서는 굉장히 핫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작한지 시작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 구매를 해서 왔습니다. 자, 처음에 가지고 금고를 털어야 돼요. 아,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고 이긴 없지. 조심하세요. 쳐야, 쳐요 오, 너무 가까워졌는데. 어, 여기 여러 분들어 이제 나갑니다. 어느 정도 좀 따돌렸기 때문에 금고를 털러 가죠. 여기 돈주머니가 있을 거예요. 여기 하나 있다. 이것도 털고. 아, 근데 안 좋은데? 네 아, 빨리 아, 아, 좀 할래. 튀겨, 튀겨, 튀겨, 튀겨, 튀겨, 튀겨, 튀겨, 튀겨, 튀겨, 튀겨, 튀겨, 아니, 아니, 아니, 아 먹어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꽉 음, 찼구나 아이템이 하나 씨떡블안 먹어줘 가지고 인제 인제 오오오오오인오오오오오오오오오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흠, 다섯 게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털자고, 여기. 켜고, 켜고 털자. 빨리 털어야 돼, 는데 털고, 열고, 퍼보네. 이안 열려 아, 오케